어 일단은 AD랑 BC가 평행한 사다리꼴에서 두세각선을극점으로 OB와 OD의 길이가 3대 2잖아요. 그리고 AOD의 넓이가 4일 때 ABCD의 넓이를 구한다고 하면 OB대 OD가 3대 2므로그 길이의 비가 3대 2. 그러니까 이게 밑변이 되잖아요. 그 밑변이 3대2니까 밑변의 B와 넓이의 B가 같잖아요 어. x 를 보면 X 대 4는 3대2랑 같다 하면 X가 x 6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 6. 어, 맞아 맞아 어. 이렇게 여기랑 응. DOC랑 같아서 6, 6이 되고 오. DOC를 응. 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b, d, c,랑, 오. a, b, d,랑 같잖아요. 음. 그럼 여기도 3대2고, 6대x니까, 음. x대6은, 음흠. 3대2. 그렇지, 그렇지. 아. 맞아. 두가 돼서, 어. 25에요. 너무 잘했다. 맞아, 맞아. 그랬...